안녕하세요. 심으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친하게 알고 지내는 동생이 있는데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러 오겠다고 했어요.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안녕하세요>. <웃음>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되라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되라미입니다 <웃음> 음, 인스타 팔로워가 지금 9 0만 <웃음> 근데 왜? 모델이 왜 저한테 왔어? 아, 솔직히 말이 모델이지 <웃음> 있잖요 방금 <만족. 웃음> 요즘에 좀 살이 찔건가 아니 저는 원래 쪄 있었고요 저는 항상 60kg 이상 <웃음> 항상? 인스타에선 뭐다 예쁘고 다 몸짱이야 거기에 저도 뭐 <웃음> 일조하는 사람이지만 나를 찾아온 진짜 목적이 뭐야 실제로도 몸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가상 몸매 말고 현실 몸매가 좋은 모델이 되고 싶다 그냥 사람이 되고 사람이 싶다, 되고 싶다. <웃음> 제 별명이 약간 의지박약 1등이거든요? 아, 사람들은 인스타에서 몸매가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음.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음. 30살 기념으로 음. 진짜 바디 프로필을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 오! 고! 찍어보면 어떨까 근데, 근데... 일단은 바디 프로필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목표와 기준이 다 달라요. 제가 비키니 사진이나 응. 운동복 사진을 인스타에 응. 많이 올리지만 어, 어. 약간 고정 없이도 충분히 그러... 어. 와 씨. 내가 옷못 막. 약간 그러면 지금 현재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106. 66 사이즈야. 근데 일단은 165에 63이라고 하면은 그냥 평균 체중이거든요. 보람이가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. 저는 일단 보람이가 인바디 체크를 한 다음에 전반적인 몸의 상태를 보고 거기서 한번 목표를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알겠습니다. 그걸 벗고 위에 거를 벗고 요 네. 네. <웃음> 위에 거. 꼬단잘 꼬단 올라가시죠. 크롭 전보라 님의 체중은 64.3kg가 나왔어요. 체지방률이 몇채 나올까? 일단 너무 재밌는 거는 보람이랑 저랑 체중이 11kg 차이가 나요. 지방량만 11kg 차이가 나요. 지방 덩어리였다고.. <웃음> 지금 여기저기 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<웃음> 허리디스크가 조금 있고요. 발목을 좀 삐었어요. 지금 우리가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번이 바디 프로필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. 두 번째는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를 정하는 거예요. 제일 중요한 게 d 데 설정이에요. 나는 세달 동안 다이어트 할 건지, 두달 동안 다이어트 할 건지를 가늠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날이 가능한가요? 라고 스튜디오에 물어보셔야 돼요. 먼저 스튜디오를 정하게 되면 d d a 가 만들어지겠죠? 지금 당장 몇 퍼센트를 빼는 게 좋겠다 보다는 보람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컨셉 바디 프로필을 정하면 거기에 맞춰진 라인이나 이상적인 목표치를 한번 정해보는 건데 최소 치즈박률을 25%까지 만들고 싶어요. 본인의 체력 수준 하하 하. 의지 하알것 같습니다. 하하하 하하하 <웃음> 야식을 혹시 먹나요? 늘늘 늘. 뭔가 만들어보고 싶은 바디 부위가 있어? 제가 언니를 찾아온 이유가 뭐였어요? <웃음> 덩이죠 사실 힙. 제가 어깨도 약간 퀸 아메리카처럼 원래 골격이 조금 있고. 옆에 골반도 조금 골반도 있어 전체적으로 그냥 옆으로 그냥 이렇게 넓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옆으로 커! <웃음> 허리라인도 살짝 통짜예요 이렇게 틀면 이렇게 <웃음> 보여요 제가 허벅지가 또 <웃음> 두꺼우니까 음. 힙 음. 대신에 여기가 두꺼운 걸로 살짝 쉐입을 대체하는 거예요 <웃음> 옆으로 큰데 엉덩이가 그거에 비해 되게 부족해요. 별명이 납작만두예요. 진짜로 <웃음>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하나예요. 되라미에서 키포람이 되는 거예요. 일단 필라테스적인 기초 몸을 사용하는 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몸을 얼마나 잘 쓰는지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가볍게 훑은 다음에 24시간 체제로 제가 관리에 들어가서 제가 시청자들 앞에서 약속을 해야 돼. 걸어봐. 일단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. 어깨 내려 어. 일단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몸을 못 쓰는지를 <웃음> 체크해 보도록 가볼게요. 오다리가 <5단위가> 굉장히 심합니다. <웃음> 오른쪽 발목이안 좋아요? 네. 보라면 살짝 밑에 내려봐. 네. 아시 <웃음> 너무 걸려버려요 <웃음> 허리 자체가 포즈를 많이 취하니까 조금 전반이 돼 있고 골반 자체도 앞으로 전반 경사가 있어요. 그래서 자, 여기서. <웃음> 여기, 여기 여기 여기 그래. 제가 보람이 몸을 어느 정도 다 체크를 했는데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몸이에요. 장생 가능합니다. 우리 보람이는 돼라미가 맞고요. 체지방률이 많고요. 바꿔야 될 여지도 많고 자신 있습니다. 먹는 것 또한 두 달은 참아보겠습니다. 다음 레슨에서는 몸통 전체를 필라테스로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식사 같은 거를 좀 가이드를 정리를 해서 슬슬 다이어트 시동을 걸고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를 정하면 그때부터 디데이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 한번 오늘까지는 먹어도 돼요? <웃음> 다이어트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월화 다이어트에서 다수요일 먹어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주를 리시켜버려아이번주 망했다. 이번 주 먹으면 다음 주월요일부해 근데 월요일부 뭔가 약속이고 상황이 안돼면아 이번 주도 망했다. 다음 주 다이어트를... 저 뭐야 파이팅. 파이팅. 파이팅. <웃음> 아 몸짱 만들어주기 했잖아. 아아. 얘 어떡해. 보라마 언니가 살 빼주고 엉덩이 만들어주고 진짜 책임을 다해서 도와줄게. 나만 믿어. 아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